진짜 맛있게 생겼네 디핑 추가했는데 기본으로 디핑이 두개가 오나봐요 디핑 사치 오지네요 <웃음> 제가 오늘은 옐로우 피자에서 치즈 피자만 시켰는데 사실 치즈 피자만 시켜본 건 처음이에요 아무런 토핑 없는 빵도 치즈고 근데 피자 자체는 좀 얇은? 이게 무슨 맛일까 이렇게 먹으면 음 와,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제가 캠핑클럽에서 핑크 그 축년식 할때 치즈피자 시켜 먹잖아요. 그거 보고 치즈피자 먹고 싶다고 생각했는데, 그리고 약간 좀 짭조름하면서도 너무 짜진 않고. 되게 맛있네요. 마늘, 이거 그 디핑소스, 갈릭소스? 맛있다 그리고 이 갈릭소스가 항상 생각하지만 항상 맛있어 음 늘어날까? 안 늘어나네 맛있는 척 하지 마세요. 아, 맛 하나도 없어요. 맛없어서 여러분 안 드리고 제가 혼자 먹는 거예요. 음. 여러분들은 맛있는 거 드셔야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. 이거 누가 먹어, 이거. 여기 이 빵이 진짜 맛있어요, 거스템. 저 오늘 이거 첫기요 첫기. 응? 응 콜라 콜라 있습니다. 이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굉장히 매력있네요. 치즈피자 내첫 네, 끼에요. 오늘 방송에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아까 안 먹었어요. 오이. 음 이런 거 게임할 때 먹으면 딱이겠어요 뭐 토핑 많으면 게임할 때 들고 먹기 힘든데 이거 조금 식으면 게임하다가 잠깐 죽었을 때탁이두개 접어가지고 착 접어가지고 한입앙 먹고 게임하고 응, 음, 떨어질 것도 없고 짱 드세요. 우리 모모님. <웃음> 꼬다리. 꼬다리도 맛있는 거 아시는구만. 음, 치즈 크러스터예요 치즈 크러스트. 발음이 이상한데? 이번에는. 핫소스를 핫소스를 올려서 음 뭔가 맵지 않고 그냥 약간 새콤 그런 맛이에요 이게 딱 피자 한 조각 분량이구나 뭔가 매콤할라다가 많은 새콤한 소스야 피자를 먹으면 항상 밥이 땡겨요 이쯤 먹으면 아 고추장에다가 밥 비벼가지고 계란 넣어가지고 너무 맛있겠다 음, 너물도 넣고 음, 저는 진짜 피자는 많이 못 먹겠어요. 먹다보면 밥 땡기는 좀 물림이 있어. 시큼해. 이거는 이렇게 또 남겨놨다가, 이때가 오버워치 할 때, 그때 되면 또 살짝 배고프잖아요. 그때 이제 한 조각씩 이렇게 꺼내 먹으면. 맛있어. 잘 먹었습니다.